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컨텐츠는 특산품 무역이에요. 특산품의 종류는 일반 특산품, 주민 특산품, 델별 특산품으로 구분되며 주민 특산품은 해당 지역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제작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 특산품과 델별 특산품은 누구나 제작이 가능하고 델별 특산품의 경우 더 많은 노동력과 재료를 필요로 하며 추가적으로 델피나드의 별을 소모해요. 또한 델별 특산품은 다른 특산품들보다 판매가치가 높기 때문에 한번 운행으로 얻는 수입에 대한 효율이 좋아요. 델피나드의 별은 업적이나 필드보스를 처치하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어요. 특산품을 제작하면 등짐 형태로 만들어지며 이동속도가 느려져요. 따라서 판매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당나귀 혹은 차량이 필요하고 만약 당나귀를 타고 하나씩 판매하려고 한다면 말리고 싶어요. 무역으로 골드를 벌고 싶으면 달구지를 업글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달구지는 차량보다 느리지만 한 번에 9개씩 옮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등진 제작에는 지역마다 상이한 재료를 필요로 하며 주민 특산품과 일반 특산품을 제작할 때 노동력 80을 소모해요. 그리고 대별 특산품의 경우 노동력 180을 필요로 하며 모든 특산품들은 장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아 노동력 감소 효율을 받으니 새벽 이슬 장화를 하나 구해두는 것도 좋아요. 특산품들은 품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품질은 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져서 판매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너무 오래된 등짐의 경우 노동력 값도 못벌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특산품의 고유한 수식어로 특성, 신선, 표준, 보존이 있으며 뒤로 갈수록 품질 변화에 대한 시간은 길지만 판매되었을 때 가치 상승이 줄어요. 일반적으로 판매지와 거리가 먼 지역이면 보존 특산품이에요. 그렇다고 거리가 먼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품들이 패널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판매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등짐을 가져올 경우 더 비싼 값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시세의 영향을 받아요. 무역품의 시세는 특산품, 숙성, 상단 등짐의 판매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며 각 등짐의 판매 비율에 따라 교역품으로 전환되어 시세가 회복되는 구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특산품만 많이 팔아버리면 특산품의 시세는 떨어지고 상단과 숙성 등짐을 팔면 시세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특산품의 시세는 Shift와 O를 눌러서 나오는 무역정보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짐의 제작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하는 것은 정해진 지역에서만 할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품은 판매할 수 없어요. 동대륙은 동틀력 반도와 노래의 땅 그리고 이니스테리이며 서대륙은 두왕관과 솔즈리드 반도, 그리고 십자별 평원이에요. 만약에 분쟁지역을 지나는 루트로 구성했다면 적대세력의 약탈을 주의하고 진행해야 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평화시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등짐 판매 npc에게 도착했으면 노동력 70을 소모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할 때는 장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으며 흥정에 성공하는 경우도 생겨요. 처음 판매할 등짐은 마하대비 신선 특산품이며 시세 127%에서 13골드 49는 94동이에요. 비숙련 기준으로 소비 노동력이 150이므로 노동력당 수입은 9운이네요. 다음은 마하대비 신선특제 특산품이며 시세 120%에서 30골드 81은 23동이에요. 대별등짐의 소비 노동력은 250이고 노동력당 수입은 12는 32동으로 비숙련 기준으로 계산을 했지만 엄청난 효율이 나오네요. 왜 사람들이 대별무역을 많이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된 등짐의 대금은 8시간이 지나고 이자 2%를 포함하여 우편으로 날아와요. 혹시나 판매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버그로 신고하면 안 돼요. 다음엔 채권과 전리품 특산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끝